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파워포인트 또 수업 진행할 건데, 지난번 수업에 이어가지고요, 이어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파워포인트 수업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첫 번째 했던 거랑 두 번째 했던 거랑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음, 안 들어와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웃음> 앞에 있는 영상 올려놓은 것들, 잘 반복하셔서 꼭 들으셔야 지금부터 또 가능한 거예요. 따라잡는 게자 그러면 어, 지난번에 그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글을 어떻게 쓰는가 그죠. 이쓴 글을 어떻게 해요? 서식에서 어, 서식에서 어떻게 예쁘게 편집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도형 자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그리는데 어, 다양한 도형들을 이렇게 변곡점을 이용해서 아주 다양하게 도형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들을 그릴 수 있다. 여기까지가 어, 첫 번째 수업과 두 번째 수업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오늘은 오늘은 어떤 어, 내용으로 설명드리냐면요. 설명드리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걸 가지고요.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 실습을 할 거예요. 두 가지 실습. 자, 제가 처음에 먼저 화면 상에다 대고, 어, 실, 만드는 방법들을 쭉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걸 보고, 본인들이 실습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거를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실습 시간 때문에.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실습을 뭘 만들어야 되는지를 땅, 땅, 바로 연속적으로 할게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화면을 딱첫 번째 샘플이 끝나고 정지시켜놓고 실습을 해보고, 그죠? 또두 번째 영상 샘플 보시고 정지시켜놓고 실습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릴 테니까 잘 보고 하세요. 자, 그러면 천천히 제가 해볼 테니까 해볼테니까 잘 보세요 자 첫번째 첫번째 실습 내용은 뭐냐면요 실습 내용은 뭐냐면 사람을 만들어 볼거예요 사람을 저를 잘 보셔야 돼요 화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자 여기 처음에 사람을 만들려면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지난주에 설명 지난번 두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머리를 그릴 때 원을 그릴 때 그냥 그리면 원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정원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고요? s 프트 f 프트 키를 누르고 그리면 무조건 내가 어떻게 그리더라도 정원이 나온다. s 프트 키를 누르고 그리면 어떻게 그리더라도 내가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 나온다. <웃음> 이게 기본이었어요. 그죠? <웃음> 자, 그러면 원을 그렸습니다. 원을. 자, 그리고 두 번째. 몸통을 그릴 건데, 몸통. 몸통을 그릴 건데 자 몸통은 사각형을 그려 가지고 몸통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보트가 나와요. 여러분 로보트가. 사람이 로보트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죠. 로보트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둥근 모서리 사각형 보이시나요? 예, 이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가지고 두 번째 수업에서 우리가 변곡점 얘기할 때 요거 했어요. 보이세요? 그죠? 예, 네, 변곡점 얘기할 때. 일반 사각형은 변곡점이 없지만은 둥근 모서리 사각형은 변곡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몸통으로 만들 고요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들면 됩니까? 팔다리. 그죠? 팔다리 만들면 되죠? 자, 팔을 만드는데, 팔을 만드는데요. 몸통을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는 어떤 키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땡기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몸통이 하나가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되면 팔 길이만큼 좀 줄이면 되죠, 그죠? 그죠? 줄였어요. 줄인 다음에 변곡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만들어주면 예쁜 팔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팔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됐죠? 이 팔을 하나 더 복사해서 뭐 해요? 다리로 만듭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다리로 하나 만들고요 네 이팔하나서 목사해서 다리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약간의 사람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점이 좀 있죠 어떤 문제점이냐 그러면 여기 윤곽선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해요 선 때문에 그죠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클릭하면은 도형 윤곽선 그래서 윤곽선을 없애 버릴 수가 있는데 없애버릴 수 있는데 하나씩 없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다 없애자고요 어떻게? 전체를 다 블록 지정하면 이렇게 한 번에 다 선택이 되죠 또는 클릭 컨트롤 키 클릭 클릭 클릭 하면 또 된다고 선택했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수업 때다 했던 거고 두 번째 수업 때 했던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아저 어깨를 안 만들었네요 자 하나 더 복사해서 빙글 돌려서 그죠? 회전시키는 것도 첫, 첫 수업 때 했어요 여러분. 이걸 어깨로 만들까? 어깨로. 이렇게. 이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지정을 해서 도형 윤곽선을 없음. 그러면 깔끔한 남자 한 명이 만들어졌습니다. 됐나요? 자 어디선가 많이 본 사람 아닌가요? 화장실. 화장실. <웃음> 화장실요 여러분. 자, 화장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여자를 만들 거예요 여자를 잘 보세요 자 여자를 만드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다 공개를 하는데 잘 보세요 자 여자를 만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 잘못 배운 거야 자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은 요예 네, 그렇죠 치마를 입었느냐안 입었는지 입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몸통만 날려요. 몸통만. 그 다음에 이 몸통을 날린 상태에서 몸통을 여자분 몸통을 하나를 선택하면 어떤 거요? 어, 여기 치마처럼 생겨있는 마른 목걸 몸통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삼각형을 가지고 몸통을 이렇게 만드시더라고. 이런 여자분 보신 적 있으세요?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어, 마름모 몸통을 만드시는 거예요, 마름모 몸통.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다, 당연히 뭐 하면 돼요? 윤곽선 없애면 되겠죠, 그죠? 없애고, 팔을 약간 각도를 돌리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시는 좀 깔끔한 화장실에 계시는 여사분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샘벌인데, 마지막으로 색깔을 바꿀 거예요. 전체 지정에서 여성분은, 여성분은요, 도형 색깔을 붉은색으로 싹 바꿔주면, 우리가 화장실에서 봤던, 봤던 남자와 여자 모양의 샘플 영상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만들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첫번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샘플을 봤고요. 자, 두 번째 샘플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수업할 때 설명 안 드린 거예요. 어떤 거냐,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죠 왜 이걸 지울 수가 없잖아요 지우면 안 되잖아요 샘플이니까 그대로 둬야 되죠 그죠 두 번째 슬라이드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컨트롤 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MBC 할때 M, M을 누르면 새로운 슬라이드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요요 컨트롤 M 누르면 계속 슬라이드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를 계속 만들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요 어, 여기 홈 메뉴 말고 삽입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홈 메뉴 말고 삽입이란 메뉴에 가면 여기 새 슬라이드란 메뉴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새로운 슬라이드가 또 만들어져요 보이세요? 근데 매번 새 슬라이드를 만들고 얘를 지워야 되고 자 매번 새로운 슬라이드 만들고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우고 이렇게 지우는 게 상당히 귀찮잖아요, 그죠? 슬라이드를 아예 만들 때 아무것도 없는 슬라이드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삽입에서새 슬라이드에 버튼을 누르는 그 이미지를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 화살표를 탁 누르면 이렇게 내가 어떤 슬라이드 만들래 하고 보여줘요, 이렇게요 거기에서 빈 화면을 클릭하면 아무것도 없는 슬라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번 지울 필요가 없겠지, 그죠? 요렇게 슬라이드도 새롭게 만드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두 번째 샘플을 만들 건데요. 두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은 어떻게 만드냐면,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거 보다 두 번째 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자, 첫 번째 샘플을, 말고 두 번째 샘플을 볼 거예요. 자,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가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로 가서, 다음 지도로 가세요. 자, 여기 있는 지도를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어, 우리 뭐중개업소 소개 위치 영상 하나 만들어, 아니면 물건 영상 하나 만들어 볼까요, 물건? 자, 물건, 아니면 소개? 지도? 소개? 물건? 뭐, 어쨌든, 자, 하나 만들어 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런 형태의 내가 지도를 하나 만들, 자, 물건을 하나, 물건 지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캡쳐 캡처. 캡쳐할 때 키는 뭐라고요 프린트 스크린 키보드의 오른쪽 상단의 키보드에 보시면 prt sc 라고 하는 키가 있습니다 프린트 스크린 이라는 키가 있어요 자 프린트 스크린 키를 툭 하고 누르면은 요알 어, 캡쳐 는 프로그램 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런 캡쳐 프로그램 이 나올 거예요 이런 캡쳐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알캡처를 끄고 한번 해 볼게요. 알캡처를 끄고 자, 알캡처를 끄고요. 자. 프린트 스크린을 딱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정상이라고요. 정상. 이 상태에서 파워포인트로 갑니다. 파워포인트 가서 컨트롤 V를 딱 누르면 뭐가 나와요? 화면 전체가 그대로 캡처된 상태로 그대로 나온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그냥 키보드에 있는 키보드에 있는 프린트 스크린 키를 하나 누르는 것만 가지고도 캡처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파워 알캡처 아, 같은 캡처 툴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냥 캡처, 캡처를 캡처 하시면 돼요. 그냥 그걸로요. 근데 없는 경우에도 상관없다고요. 그냥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프린트 스크린 태초에 컴퓨터가 나올 때부터 있던 캡처 키예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클릭했을 때 자, 이쁘게 만드는 건 항상 어디 있다고요? 서식 서식에 가면, 서식에 가면 이 그림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자르기란 버튼이 있어요 자르기 자르기란 버튼을 꾹 누르면 요만큼 요렇게 원하는 만큼을 쿡예쿡쿡 네, 해가지고요 이렇게 원하는 만큼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잘라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딱 필요한 만큼의 사진이 나온거죠 그죠 필요한 만큼 의 사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런 액자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좀더 더, 그죠? 약간 더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에서 하나를 더 가지고 올 건데요. 하나를 더 갖고 올 건데, 뭘 갖고 올 거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자리에 있는 로드뷰를 볼 거예요. 아, 거리뷰요, 거리뷰. 자, 거리뷰를, 거리뷰를 가지고 이 건물 모형을 볼 거란 말이죠. 이렇게 돌렸을 때, 자,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건물에 위치한, 어,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 자, 여기 건물이거든요.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자. 이 건물이란 말이지, 이 건물. 자, 이 건물을 캡처할 거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네. 이쪽이 제일 낫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건물을, 자, 이 건물을 자, 캡처를 해볼게요. 이 건물을 캡처 캡처할 때 어떤 키를 쓴다고요? 프린터 스크린. 네. 자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고 누르고요 자 이거 좀더 내려서 조금 더 할까요 네 프린트 스크린 네. 키를 누르고 자 파워포인트 가서 뭐, 뭐 누르면 된다고요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화면이 들어와요 그럼 이거를 편집하는 거 어떻게 편집한다고요 클릭해서 서식 보이죠 서식 서식에 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자르기 예, 자르기 자르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원하는 만큼 툭 잘라서 건물만 이렇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잘라낼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사이즈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여기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 건물이라는 사실을 하나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자이 위치에 이건물이로이 건물입니다라는 표현을 하나 해준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자이 물건에 대한 위치는 여기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건물 사진은 이렇게 생겼어요 잘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도는 이렇게 모양이 나오니까 지도만 보더라도 아 중앙농도에서 어느정도 걸리는거나 라는게 메시지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홈에 가서 이번에는 여기 다양한 그리기 모양 중에서 어, 둘째 날에 했던 것 중에 하나인 이 도, 이런 이 도형을 하나 그리는 거죠 이렇게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동그란 도형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위치를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동그라미 도형을 하나 해서 위치가 여기 에 하면서 하나 표시해주면 를 좋겠죠? 이 위치라는 표현을 그죠? 위치 표현을 해, 하나 해주고 서식 가서 예쁘게 어, 도형의 효과를 어, 네온 효과 같은 걸좀 줄까요?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효과를 좀 주고 도형 색깔을 좀 눈에 띄게 노란색이나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약간 위치 표현 색깔이 좀 나겠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위치를 딱 맞춰주고 얘는 뭐그 이름 대충 적을 거예요 금남빌딩 어 뭐, 몇층 정도 되 1층, 2층, 3층, 4층 정도 되겠네요. 4층, 어, 땡땡호 해가지고죠. 해서, 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뭐, 15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작정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럼 적절하게 물건의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위치를 요렇게 요걸로, 요렇게 딱 갖다 대고, 갖다 대고, 서식에 가서 좀 이쁜 스타일로 그죠 이쁜 스타일로 본인이 적절하게 조정하면 을 되겠죠 그죠 이렇게요 좀 이쁜 스타일로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하,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됐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위치를 표시하고 아니면 원하는 지점을 찍어서 설명을 해줄 때 설명을 해줄 때 요런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죠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보고서 같은 걸 만들든지, 남들한테 무언가 브리핑할 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하나를 더 한다 그러면, 여기서 글자를 써서, 뭐, 주소. 그죠? 그 다음에, 뭐, 면적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뭐, 특이, 특, 뭐, 특이사항 같은 거, 뭐, 뭐, 물건에 대한 특이사항 같은 것도 쭉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적어주고, 이제 마지막에 뭘 하나 해주는 거예요. 눈에 강조를 할수 있는 강조용 이미지를 하나 집어 넣어주는 거죠. 요렇게 해서. 그죠? 예. 네. 금매뭐 수익률, 어, 뭐 8%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좋은 거니까. 자, 이런,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면 훨씬 깔끔하게, 그죠? 깔끔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무언가를 만들어 낼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어쨌든 좀더 눈에 띄는 형태의 디자인 하나 나온거죠 그죠 간단하게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어, 두가지 샘플을 가지고 만들어 보는데요 만들어 보는데 어, 원래 다양하게 더 추가적인 기능이 있지만 첫번째 수업과 두번째 수업에 했던 기능만 가지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 기능을 많이 안 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첫번째 기능과 두 번째 기능을 딱 가지고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첫 번째 영수업하고 그두 번째 수업만 제대로 들었다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접근이 가능하니까 어, 한번 두 가지 샘플을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어, 오늘 그 제가 해드리는 파워포인트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